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픽토리얼 섹션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픽토리얼. 어떤 회화적인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섹션 라인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보다는좀 독특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섹션뷰는 어떻습니까? 섹션 라인이 이렇게 평면 평면에 그렇죠? 뭐직선이던 꺾인 선이던 상관없이 평면적으로 그려지는데 픽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섹션 라인이 이렇게 입체적인 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뭐 해외적인 의미로 '빅토리아'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가끔씩 NX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말 뜻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뭐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불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어 3D 섹션 라인을 이용해서 섹션 뷰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이겁니다. 어총 다섯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뷰에다가 그렇죠? parent v 를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rrow direction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cut direction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를 것인가. 자를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ction line의 위치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section v 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이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옵션은 실제 해보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section view orientation이라고 있죠. 네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섹션 뷰의 어떤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실제로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거는 결과 파일이고요. 이거 실습 파일입니다. 이게 결과 파일입니다. 상당히 재밌게 섹션 라인이 쳐지는게 보이시죠 아 어, 요거는 어디 갔나요 어, 이사간 모양입니다 <웃음> 저, 죄송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복습하는셈 치고요 기본적인 섹션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심플 타입을 한번 해보죠 리셋하고요 다이나믹 그 다음에 심플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센터 있죠? 어, 센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이 잘 안되니까 요거 꺼버리고 이렇게 센터로 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o 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여기서이 뷰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헤리트 오리엔테이션 있죠? 하시고 이 뷰를 찍은 다음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섹션 뷰가 치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입체적으로 쳐집니다 그렇지만 섹션 라인은 어떻습니까 거의 평면상의 직선식으로 보이죠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또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텝 방식으로 해보죠 뷰의 위치 있죠 자 센터만 보겠습니다 일단 요 센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고정을 시켜놓죠 마우스 오른쪽 블라인트 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섹션 라인 세그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이미 이게 또 위치가 바뀌니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섹션 라인 세그먼트를 오셔가지고 세그먼트를 하나 또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요 점을 끄셔가지고 센터에 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 점을 끌어가지고 센터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이 됐으면 인헤리 n 오리엔테이션 하신 다음에 이 뷰를 찍고요. 옆에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생성되는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빅토리얼 섹션 뷰나 그냥 섹션 뷰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섹션 라인이 그렇죠? 이런식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픽토리얼 섹션 뷰라고 보시는데요 자, 하나씩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들, 만들어보죠 여기 있습니다 픽토리얼 섹션 뷰고요 아니면 인서트의 뷰에 픽토리얼 섹션 뷰 이거 픽토리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또 픽토리얼 어디있나요? 여기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웃음> 여기는 없네요 자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죠 첫번째는요 parent 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뷰의 섹션 뷰를 생성할 거냐 이 뷰죠 이 뷰의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단계가 에 o 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그림을 보시죠 파워 포인트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화살방향이 이쪽이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평면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모서리 있죠. 찍으셔 가지고 에로 방향이 지금 틀렸죠? 예, 리버스 백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쳐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은 오소 그래픽 타입을 하겠습니다. 뭐 센터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라벨이나 스케일 어, 라벨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플라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컷 디렉션입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절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해당되는 벡터를 잡으셔도 되고 면을 잡으셔도 됩니다. 가끔 하다보면 휠 돌렸을 때 확대 축소가 안됩니다. <웃음> 그럴 때는 녹음을 해서 그런가요? 줌 있죠?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자하시고요그 다음에 돌려보시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저는 이 면을 잡겠습니다. 자, 컷 벡터도 어떻습니까? 위로 향하고 있죠? 저는 아래로 자르고 싶습니다. 리버스 벡터 하겠습니다. 됐으면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요세 번째 단계까지 하셔가지고 반드시 요네가지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플라이 누르는 순간 별도의 창이 또 뜨기 때문에 요 단계까지 하셔가지고 반드시 요네가지 네 타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직각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각, 보도록, 직각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소 그래프로 하시고요. 어플라이. 그다음에 컷 포지션입니다. 네, 절단된 선.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자를 거니까요. 아, 좀 위에서 아래로 자를 거죠? 그렇죠? 요점을 센터를 찍겠습니다. 센터 타입을 하셔가지고요. 예, 센터. 자, 잘못 잡은 것 같죠? 그럴때는 리모블라스트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센터. 됐죠? 오케이 하시고요. 이렇게 빈 곳을 클릭하시면 오소그래픽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맞지? 어, 2D 섹션뷰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시다가 혹시나 어나 섹션 라인의 위치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섹션 라인 있죠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더블클릭 하시면 자 다시 한번요 섹션 라인을 더블클릭 하면 이렇게 뜹니다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세그먼트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세그먼트 있죠?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를 한번 해보죠. 한 다음에 여기 A 음, 센터로 무브하겠습니다. 요거 찍으시고요. 체크하시고 이 세그먼트를 선택하시고 원요쪽 원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 라인이 섹션 라인이 이상한 거 보이시죠? 컵 어,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리버스 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사실은 뭐, 이게 선 하나로 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치던 아래로 치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하면, 이런 식으로 섹션 라인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에러 방향도 뒤쪽이 되어 있죠? 그럼 앞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하면, 실제로 이제 뒷부분, 이 단면이,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동일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뒤에서, 이쪽에서 앞쪽으로 보는 겁니다. 에러 방향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토리알이 있고요 할프 픽토리알인데 사실은 픽토리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심플하고 스텝 타입 섹션 컷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할프는 뭐라는 얘기죠? 할프 섹션 그표의 점,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목 표시줄에 힌트가 약간 숨어있어요. 자, 두번째 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헤리터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요타입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심플 타입으 하죠. 자, 먼저 피어런트 뷰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에 t 디렉션이죠. 이 모서리를 찍겠습니다. 자, 뒤로.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할까요? 에러, 어플라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컷 디렉션. 자, 위에서 아래로 칠 겁니다. 그 뷰를 찍겠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플라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컷 포지션 있죠? 컷 포지션을 센터로 찾겠습니다 센터로 찍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헤리터 오리엔테이션이 어려으니까 어느 뷰에서부터 방향성을 상속받겠느냐 이 뷰에서 상속받겠다 이 뷰를 찍어주시고 빈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패런트 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방향성이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쳐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자, 스타일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단면 치는 걸 보실 수있고요 아니면 세팅이 들어 가셔가지고 이걸 쉐이딩 타입을 풀 쉐이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죠? 쉐이딩 컷 색깔을 다른 걸 바꾸실 수도 있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apply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세 번의 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조금 스텝 타입을 해볼까요 그럼요 스텝 타입 있죠 그만 같은 경우는 심플 타입이었습니다 선이 그냥 하나죠 스텝 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놓고요 그리고 parent orientation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parent view의 방향성을 이어받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밑에 요거는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p a r e n 선택하시고 arrow 방향 선택하시고요. apply 그 다음 에백 c t o 방향이죠. 예, 이 면을 찍겠습니다. 반대로 하죠. 그 다음에 apply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ut position 있죠. 스텝 방식이니까요. 센터 n 하셔가지고 일단 요 센터 그 다음 에 여기 센터 그 다음 에 여기 센터 여기 센터 네 군데를 찍어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겠죠. 쭉 하고 이쯤에서 또한번 꺾여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클릭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섹션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장난이 재밌어요 이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었을까 <웃음> 가끔씩 저는 이 뭐랄까요 이런 섹션을 쳐봐야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참 머리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됐죠 만약에 어 이렇게 만든 이 섹션 라인 있죠 이것도 이제 더블 클릭 하셔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세그먼트 해볼까요? 저는 이쪽은 그냥 이 세그먼트 있죠? 이 세그먼트 지우고 싶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한번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안 됐죠? 뷰에서 업데이트 해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지는 겁니다. 훨씬 더 소울 보기가 편하죠? 그렇죠? 더블클릭 한 다음에 이번에는 컷 방향을 반대로 보겠습니다. 위로 한번 해보죠. 그렇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죠.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없죠?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치나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치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뭐 단면 가지고 탁 치는 거니까요. 내부인 네 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여기서 빅토리얼 섹션 뷰를 만든 다음에 이 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이 가겠습니다. 어떤 타입이 되어죠 섹션 유 지스팅 뷰로 하시고요. 밑에 거다 체크해볼까요? 스케일 뷰랑 이거 스케일 말하는 겁니다. 음, 섹션 NN 있죠? 요거는 이제 뷰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센터 라인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아,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 섹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에, 라인에서 라인에 어 실제 그러니까 섹션 라인을 만드는데 근데 실제 생성되는 섹션 라인 같은 경우에 10을 주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화살표의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10만큼 옵셋된 섹션 라인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하고 값을 주면요. 자, 보면 뭐 이걸 잘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섹션 라인을 만들기 힘든 상황에서는 뭐 옵셋 값을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자, 섹션 Existing 뷰 하시고요. 센터라인, 뷰 라벨, 스케일 다 체크하겠습니다. 뷰네임이란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네임이지 않습니까? 네임, 요 네임을 뭐, 여기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중앙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parent 뷰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ow direction 이 방향을 보겠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p p 라이그 다음에 이 뷰를 찍어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하죠 그 다음에 커포지션 스텝 타입을 하겠습니다 센터로 맞추죠 센터 여기 센터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 되겠죠 어느 뷰에다 적용할 거냐 뷰를 선택해라 라는 대화상자 하나 더 뜨겠죠 다섯 번째요 이 뷰에다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클릭하면 이 뷰에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음 자, 이런 식입니다. 그냥 섹션 뷰하고 픽토리얼 섹션 뷰는 섹션 라인의 어떤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아마 픽토리얼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좀 할까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뭐 선이 자글자글하게 보인다 그러면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끔하게 보일 겁니다. 자, 저는요, 어, 이거, 원래 이제 모델링 작업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탐 터 CSYS를 많이 만들었으시죠. 어, 이게 보이는 게좀 귀찮아요. 네, 컨트롤 W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뷰툴에서 쇼 하이드 있죠? 여기서 데이터 있죠? 데이터을 아니면 코드네이트 시스템만 마이너스 누르면 하이드 되겠죠? 굳이 저쪽에서 모델 공간에서 그걸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이드 해도 여기도 뜹니다. 숨겨놨도니까요 여기서 하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홈에서 픽토리얼 하겠습니다. 저는, 이 parent orientation 하겠습니다. 이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끊어 여기까지만 체크해 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parent 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방향이죠. 에로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어떤 선 또는 면을 잡으면 되겠죠. 저는 앞면을 찍겠습니다. 면을 찍으면 이 면의 수직 방향이 에로 디렉션이 되겠죠.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p p l 그 다음에 컷 디렉션이죠. 위에서 아래로 치겠습니다. 자, 여기 센터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확대해 볼까요? 지우고요. 어, 컷 디렉션이니까 위에서 아래니까요. 이 저는 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이렇게요. 위에서 아래로 절단하겠다. 됐죠? 어플라이 하시고요. 컷 포지션의 위치죠? 그래서 예, 센터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 저는, 이렇게 볼까요? 포인트 컨스트럭션 하셔가지고, 어디 있나요? 예 커버 있죠? 이 커버 있죠? 이 커버의 50% 지점 그럼 딱 미들 포인트가 되겠죠? 요렇게 자 어떻습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절단하겠다 그럼 이렇게 절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절단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모서리에 대해서 수직으로 컷 라인이 생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 자 옆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앞 부분이 절단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상당히 재밌어요. 그럼 속이 어떻게 되있는지 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화산.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절단되는게 보이시죠 어, 일반적인 섹션 뷰하고는 좀 다르게 섹션 라인이 픽토리얼하게 3D 커브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